안녕하세요. 지주부입니다 오늘은 요즘 날씨가 되게 추워지고 있어요. 점점 겨울이 다가와서 음 방안용품들 중에서 바로 창문 풍지판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작년에 써봤던 제품 중에 괜찮았던 리스트에 이 제품이 있는데 음 설치하기도 쉬우면서 제품의 효과도 되게 뛰어나요. 그래서 올해도 작년에 안 했던 부분에 이 창문 풍집판을 사용을 할 거예요. 보시면 창문 풍집판은 이런 모양으로 생겼어요. 창문 그 샷시를 보시면 구멍이 있어요. 제가 자세히 보여드릴 게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구멍이 보이시죠? 이 부분에서 바람이 지금 아직 완전히 영화의 날씨 겨울은 아닌데 바람이 들어와요. 근데 이게 12월, 1월, 2월 가면 바람이 엄청 들어오거든요. 그때 얘를 이용해서 여기를 막아주면 바람이 훨씬 덜 들어오는데 아래만 막아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윗부분도, 창문 윗부분도 막아줄 수 있어서 이게 효과가 좋고 여름에는, 여름에는 여기 날파리들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근데 요거를 해놓으면 저희 집은 층이 낮아서 무당벌레가 정말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그 틈새로 날파리 뭐알수 없는 그런 나무에서 사는 그런 벌레들 같은 게 진짜 많이 들어오는데 보면 그 창문 틈그 사이로 무당벌레가 그렇게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요거를 설치를 하면 확실히 벌레가 덜 들어오거든요 봄, 여름, 가을에는 벌레들 안 들어오는 용도로 얘를 사용을 하고, 겨울에는 방안용품으로 얘를 사용을 하면 정말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강력 추천하는 방안용품인데, 얘는 우선 이렇게 봉투 안에 들어있어요. 봉투 안에 들어있고, 제가 이걸 뜯어볼게요. 먼저 봉투 안에 내용물을 다 뺐는데, 스펀지가, 제품이 두 개가 들어있어요. 요 제품은 여기 스펀지가 두 장이 들어있고 바로 요거 이 창문 풍지판이 두 개가 들어있고 나사가 네개 들어있고 3M 테이프가 하나 둘셋넷네개 들어있어요. 근데 그거 아시죠? 3M 제품 정말 최고라는 거 테이프 하나를 사용을 하더라도 3M을 사용을 하면 수명이 확실히 길어져요 그래서 저는 3M 제품은 완전 강추하는데 이 제품에는 3M 스티커가 들어있네요 먼저 얘는 이제 샤시로 가야 되는데 샤시를 제가 다시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샤시가 있어요 그러면 이 샤시에 쏙 들어갈 만큼으로 이 스펀지를 잘라 주셔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요만큼 정말 깨맹큼이 남는데 여기를 잘라주셔야 얘가 쏙 들어가거든요 제가 요거를 가위로 쉽게 자를 수가 있어요 샤시에 쏙 들어가게 가위를 이용해서 정말 조금만 쏙 들어가는 크기로 잘라줄게요 이렇게 잘라내주면 정말 아주 조금 다시. 아주 조금. 네. 여기 쏙 들어가죠. 이렇게 쏙 들어가는 크기로 잘라주시고, 그 다음에 이 샤시 레일에도 들어가야 돼요. 이 샤시 레일 들어갈 만큼을 잘라야 돼요. 뭐 눈대중으로 잘라도 되고 센티로 해서 잘라주셔도 되는데 저는 그냥 눈대중으로 해서 자르려고요. 이렇게 손톱으로 표시를 했어요. 손톱으로 표시를 했고요. 얘도 어, 떨려요. 이게 뭐라고 이렇게 잘라요. 어, 자르는 장면이 제대로 안 나오나? 이렇게 잘라요. 쓰면 얘를 소관에다가 들어가라 제발. 오! 딱 맞아요 오 끝까지 바람이 1도 안세 오! 성공! 네오 진짜 바람이 안세요 더 자세히 혹시, 보이시나?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진짜로 바람이 일도 안 세. 뿌듯해요. 네. 자, 이제 얘를 이렇게 쏙 고정을 시켜주는 거예요. 고정대, 고정대. 이렇게 할까? 응, 이렇게. 바깥쪽을 하지 말고 안쪽을 꽉, 안쪽을. 얘를 이렇게 해서 안쪽을 꽉 붙여줘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툭툭 되니까 나사를 여기다가 고정을 시켜야돼요 나사를 근데 이 나사를 하기 전에 저는 얘를 여기다가 붙여줄래요 그래야 더 단단하게 붙을 것 같아서 자 먼저 여기다가 3M을 붙이고 붙였죠? 스티커를 붙이고 떼요 떼서 여기다가 고정, 고정. 그리고 자, 붙었죠? 보통의 못은 드라이버랑 붙을 수 있게 자석 처리되어 있어서 이렇게 딱 붙어요 어렵지 않게 할수 있는데 필요한 건 뭐다? 힘. 자, 카메라로 인해서 제가 각도가 안 나오니까 카메라를 잠깐 옮길게요. 자, 이 전동 드라이버가 있으면 훨씬 좋은데, 없으니까 힘으로 조여보겠습니다. 음. 셀프 인테리어에 있어서 힘은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전 운동을 합니다. 인테리어 해서 집꽂히려고요와 역시. 어, 네, 간단하고요. 이제 하나 더. 밀어요 밀어서 그냥 돌려 돌려 아, 인테리어를 하다보면 요왜 노동요가 생겼는지 알것 같아요 이게 또래를 불러서 나의 정신 세계를 수영을 하지 않으면 힘들어요 아, 그래도 여기는 좀 옆에 공간이 있어서 잘 돌아가네요. 아! 바람이 안 들어와서 뿌듯해요. 진짜 뿌듯해요. 어떠신가요? 설치를 하는데 10분이 채 걸리지가 않았어요. 그쵸? 힘만 있으면, 힘만 있으면 할수 있는데, 요렇게. 10분도 채 안걸리는데 근데 10분은 채 걸리지 않지만 집에 있는 창문을 위아래 위아래 하려면 꽤 많이 돌려야 돼요. 팔에 힘이 많아야 되는데 이래서 아줌마들이 팔에 힘이 센가 봐요. 여튼 아이고, 개 딴소리지 오늘? 네, 여튼 요렇게 요렇게 해보면 바람이 진짜 확실히 덜 들었거든요. 어 간단하면서 쉽게, 혼자서도 충분히 할수 있는 방용품 방한용품 중에 하나인, 이뭐지 아, 창문풍지판. 창문풍지판. 어떠신가요? 올 겨울 유난히 춥다고 해요. 뭐, 항상 여름은 유난히 덥다고 하고, 겨울은 유난히 춥다고 하는데, 솔직히 춥잖아요. 마이너스 17도 또 찍겠죠. 올 여름 너무 더웠다고 생각하면 겨울도 얼마나 추울런지 벌써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미리미리 대비를 해서 올겨울 그래도 조금은 더 따뜻하게 지내시기 바래요. 저는 여기서 창문 풍집한 <웃음> 영상은 이만 인사를 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인테리어로 여러분들께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